2층입니다. 각 층별로 방은 4칸씩 있습니다. 2층과 3층 원룸 2개 미니, 투룸이 2개씩 있습니다. 4층에는 원룸 2개와 정투룸 1개가 있습니다. 정투룸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장에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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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방입니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도 관리가 아주 잘되어 있으며 포스코가 보입니다. 정투음 천장을 높이 올린 상태입니다. 옥상에 징크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180제곱미터 55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일 반주거 지역입니다. 도로는 8m와 4m 도로에 잡혀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337제곱미터 102평입니다. 총층수는 4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2023년 4월 31일입니다. 구성은 원룸 6개, 미니투룸 4개, 정투룸 1개입니다. 정투룸 구성은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8년 11월 5일입니다. 주차대수는 8대입니다. 관리비는 없으면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정투룸 방향은 안방 기준 남동향입니다. 502옵션 에어컨 2대 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32인치 TV와 공유기가 있으며 블라인드가 5개 있습니다. 21년도 3월에 옥상징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년도 4월에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cctv가 7대 작동하고 있습니다. 1층 출입문 자동문입니다. 전체 보증금은 5,900만원입니다. 월세 총액은 425만원입니다. 수익률은 현재 11% 이상 나옵니다. 대출금은 없습니다. 거래 형태에는 매매입니다. 가격은 5억 2천만원입니다. 상호지목 공인중개사 대표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대 1595 0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10-2487001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